뭘 만들 수 있다? 5성 조합 무기, 5성 조합 방어구. Yeah. Want, fail, out, yeah. 뭐 지금 이제 들어오신 우리 뭐 저보다 선배님들도 있고 그죠? 그래 저 따라 이제 게임 시작하신 분도 있기는데 선배님들은 다 아실 얘기겠지만 그래도 9월 21일 업데이트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는 그뭐 업데이트 막 들어가서 다 일일이 읽고 이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소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즌 종료와 초기화가 됐죠. 예, 근데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스터 레벨이 초기화가 됐어요. 예, 뭐 마스터 저도 이제 44 레벨이나 45 레벨인 게좀 됐는데 마스터 1 레벨이 됐죠. 다들. 요게 이제 시즌제로 운영이 되는 거야. 자, 세나레에스는 시즌 종료가 가진 의미가 어 우리한테 되게 이득인 부분이 있어요. 나는 다시 다시 1 레벨 가지고 좀 약간 아, 또1 레벨이야. 뭐 이런는데 그게 아니야. <웃음> 그게 아니야. 자, 마스터 레벨 초기화됐다면 뭐다? 다시 마스터 레벨 올릴 수 있잖아. 그럼 마스터 레벨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챙겼던 그 전리품이랑 티어 보상. 들싹다 다시 챙긴다. 아, 어, 싹다 다시 챙긴다 이 말이죠. 자,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그 보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 마스터 레벨. 자, 일단, 일단, 자, 뭐봤노 전리품 받잖아요. 전리품. 전리품. 근데 여러분이 다 등록하셨을 거 아니야. 요 얘기는 나중에 또더 자세히 다룰 텐데. 어, 등록 때 이미 등록한 이 전리품을 또 받았을 때, 또 받았을 때 그걸로 이짜 끼고 쓰레기가 아니다 이게지 이걸 조합해 가지고 개꿀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전리품 한번더 받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고. 그다음 당연히 어, 티어 를 이제, 이제 다시 돌파할 때마다, 돌파할 때마다 루비라든지 오케이 코인하지.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어, 마스 레벨이 초기화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충분히 정리가 됐죠. 어, 그 다음에, 무한의 던전이 초기화됐죠. 무한의 던전 초기화되서 다시 1단계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아씨, 귀찮게 또 다시 하냐? 아, 아니지. 어, 그것도, 그, 그 무한 던전도 최초 클리어 시에 챕터 완료 보상 받잖아요. 요거 시즌 때마다 다시 싹다 받는다는 거야. 다시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앞으로도 이게 반복될 거 반복될 거잖아. 어 게임 게임 시스템 자체가 보니까 시즌을 계속 어, 초기하면서 화 이렇게 반복되어 나갈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스터 보상이나 무한의 던전 보상을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획득, 획득해 나갈 수 있다 원래 초기 획득 다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초기 획득은 못하는 거잖아 신규 유저들만 하는 거고 아저때저 저 꿀이었지 이러는데 이게 계속 초기화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획득해 나갈 수가 있겠다 자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어쩌면 더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고이지 않는 새로운 활력 동기부여 어쨌서 제가 다 해놓고 나면 이제 나는 이제 좀 약간 음, 뭐라고 할까 음. 활력이 좀 죽어요 활력이 활력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근데 이제 그 요런 것들이 이제 게임성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지 않나 다시 활력과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득적인 부분도 있고 게임성적인 부분에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어, 보상을 다시 주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영향력 무덤 너무 좋아 이러면서 어, 자 어서 들어오세요 김평민도 오시고 레이님도 오시고 이제 착착들도 오십니다 그죠 아 어, 좋아요 아 순왕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들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그 다음 가볼게요 두 번째 소식 가을맞이 소탕 대작전 매일 이벤트 미션으로 룬 던전 소탕권을 획득한다 다들 받고 계시죠? 받고 계시죠? 어, 내가 얘기하는면다 받고 있을 텐데 아 소탕권이 정말 속이다 지원하더라고요 제발 진짜 어, 너무 좋았어 소탕권 그냥 막췄가닥촥가닥 해보는데 이런 류의 이벤트를 자주 해주는 것은 정말 꿀이다 정말 꿀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거 어디 있노? 어뭐 다들 받고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 자 소탕 대작전 어이구야 이거 뭐 이거 너무 좋은거야 진짜 이게 원래 소탕권이 과금 패키지 팔고 이러거든 여기서 내가 소탕권을 진짜 산적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이정도로 뿌리 뿐다? 야 이거 룬 던져 말이야 룬 던져 돌때 이거 쉘이 막 어? 이거 막 엄청 돌아야 되거든 어? 이거 막 엄청 돌아다니 쉐리 이래갖고 막 팍!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좋습니다 이런 이벤트 꾸준히 이어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어... 자그 다음 어, 세 번째 접속만 해도 룬스톤이 팍팍 예, 무조건 이득이다, 그냥. 무조건 이득이 그냥 이 그냥, 그냥 주는 거다, 그냥. 룬스톤은 뭐다? 룬스톤은 그야말로 내 장비빨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재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룬스톤이 정말, 정말 참 탐나는 재화잖아. 룬스톤. 진짜 룬스톤만 많아도 진짜 내가 진짜, 아이고, 씨, 겁나 성장할 수 있지. 그 룬스톤을 지금 뿌린다. 아, 어, 이제 보면은 날짜별로, 날짜별로 짝 있고, 10월 4일까지 지금 스케줄 짝 잡혀 있고, 접속만 해도, 이렇게, 전설룬, 희귀룬, 막, 이런 것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축제 이벤트 3. 골드축제 이벤트도 계속된다. 요것도, 뭐, 정말, 어, 골드세 번째 또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쭉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드가 정말, <웃음> 내가 초반에 좀 과금했을 때는, 야, 골드 그렇게 모자라? 뭐, 이렇나 <웃음> 1300만 골드 있는데? 이랬는데, 아, <웃음> 죄송합니다. 어, 정말 내가 감히 어, 감히 몰라. 뭐, 진짜 슈퍼 핵가금 너는 안 모자랄 수 있겠지. 근데 저는 이제 소가금 너거든. 소가 어, 소가금 중가금이었다가 소가금이었다가 뭐요 정도 포지션에 있다고 보는데, 소가금 입장으로 가보니까 와, 골드가 제발 돈만 있어도 내가 더 올라, <웃음> 내가 지금 골드만 있어도 더 진짜. 더 박스에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골드가 정말 소중하다 말씀드리겠고, 을자 그다음 네 번째 마스터 레벨의 전리품 개선. 어, 마스터 레벨 전리품 개선. 여기 아까 우리 말했던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이 부분인데, 아 이게 진짜, 와 이거는 진짜.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바뀌잖아요. 시즌이 바뀔 때마다 마스터 레벨 1레벨이 될 텐데, 다시 1레벨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노? 어, 다시 1레벨이 돼서, 다시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제 10레벨 되면 1티어 이거 보상받을 거고, 전리품들이 이제 받을 거단 말이죠. 우리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이전리품 등록한다라는 어떤 기쁨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 나다 등록했는데, 이제 뭐할 거고, 이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자, 아이템의 조합에 가 보면 마스터 레벨 탭이 생겼죠. 마스터 레벨 탭 눌러 보면은 이 철진한 이 철진한 철진한 전리품들 우리가 다시 초기화 돼서 마스터 레벨 티어를 올리면서 받아 나갈 전리품입니다. 그죠? 그 전리품으로 뭘 만들 수 있다? 5성 조합 무기, 5성 조합 방어구, 4성 영웅 무기 승급 재료 영웅 무기 승급 재료입니다. 4성 영웅 무기 승급 재료 상자 뭐 이런 것도 팔 수가 있는데, 자 일단 5성 조합 무기는 뭐 뭔가 어 이제 무기 만들 때 무기 만들 때 이게 요를 얘를 5성 무기를 낄 수는 없지만 얘가 그냥 성 무기랑 같은 역할을 하는 어 조합 무기인 거지. 그러니까 연마는 장점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요거 네개 연마 네개 있고 이러면. 바로 이제 육성으로 착하다 올라가는 거지 착하다 올라가는 거죠. 혹은 내가 세 개가 있는데, 어, 디트리 아기 하나 없다. 그러면 요거 하나 집어넣고 앞에개해 가지고 착하다 해서 육성 무기 착하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재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5성 조합 방어구 마찬가지. 와, 요거 그냥 뭐. 좀 있으면 나도 10랩 때 받는 거잖아. 요런 것들로 바로 5성 조합 방어구를 바, 만들 수 있다. 이거, 와, 이거는 내 아이템 스펙 올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제공해 줄 걸로 보입니다. 어떤 가속도를 좀 붙여준다 할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귀한 재료들입니다. 요런 것들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시즌 바뀔 때마다 막, 오, 마스트 레벨을 끝까지 올린다 봤을 때는 막 4개씩, 어? 막 4개씩 막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성 영웅 무기 승급 재료입니다. 4성 영웅 무기 승급 재료. 이거는 지금, 저도 이제 무, 여, 여, 여, 여, 여, 영웅 무기 올리려고 지금 막, 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4성을, 5성을 올리려면 4성 승급 재료는 없단 말이야. 조합에. 그래서, 인마들을 4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인마들을 집어 넣어야 된단 말이지. 눈물나게도. 근데, 이제 여기서 만들 수 있다. 아 어,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아테나의 저주 요거 있으면, 요거 이제 전리품 나중에 받으면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조금 어 만들려면 좀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좀 올라가면 스멀거리는 영혼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 레벨이 초기화되는 그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진하고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 항로 보상 상향 예, 요거는 뭐, 그냥, 그냥, 그냥 무조건 그냥 꾸린 거야. 그냥, 몰라도 돼. 그냥, 그냥, 몰라도 우리 다 받고 있잖아. 근데 이거 보면, 그랑시드 무기조가 이런 거 곱하기 2에요. 두배두배두배두배 2배. 골드도 두배가 됐고, 일반 룬스톤 받던 게 최고급 룬스톤으로 받게 되겠고, 어, 아, 최고급 룬스톤 상자를 받게 되겠고, 어떤, 하여튼 다 상향이 됐어요. 다 상향이 됐어요. 뭐 말하는지 알죠? 혹시 또 약간 못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항로 보상, 이거 말입니다. 이거. 요거의 보상이 상향이 되었다. 요 말씀입니다. 이?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미르와 카르마가 상향을 먹게 됩니다. 아, 물론, 텐도 있긴 하네. 텐. 느낌 안 오긴 하던데 임마는 자 용재미르 어 성향을 볼게 됩니다. 자 질풍의 복 스킬이 데미지가 원래 30% 40%였다가 변경 후 61% 사, 어? 어, 어, 61 어, 61 40% 어. 어, 퍼뎀만안 바뀌었고 데미지 30이 61로 바뀌었다. 아이 정도고 자 그다음 장막의 해오리아 잠깐만 레드블리님 나는 상향이라고 저 캐릭터도 셋다 있는데 이러면서 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한번 들으면 보세요 일단 장막의 해오리데미지 131이던 게데미지3 9 5퍼어 이거는 좀 수치 자체로는 좀 의미가 있다 그죠 뭐, 뭐 그렇다고 미리 미리 지가 뭐 갑자기 내가 딜을 할까 이런 정도는 아닐 텐데 아이 좀 너무했다 딜이 약간 이런 거가 거의 한 거의가 아니구나 이제 세배 3배... 3배 수준으로 올라갔네요. 데미지가. 카르마, 개안의 화옥 스킬 쓸 때, 신규로 아예 하나 접붙어요. 자신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슈퍼하머. 10초 동안 슈퍼하머. 너무 괜찮은 부분 아닙니까? 10초 동안은 치바바 자세가 하면서 치고 들어가거든? 움찔움찔하거나 자빠지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 그냥 들어가는 건데, 자, 요게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석화공격. 석화공격은 어, 스킬 사정거리가 200이었는데 500으로 오두배 이상 올라갔고요. 데미지가 490퍼했는데 5 3 2로 조금 상향이 됐고 그리고 신규로 없던 게또 생겼죠. 적군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이동 속도 감소 2중첩 이동 속도 발을 느리게 만드는 효과까지 아니 와우 빛나요. 이러면서 어, 어, 감동 받으셨네. 감동 받으셨네. 레드블리님 또 카르마 좋아하셨잖아. 그죠? 어, 어, 음, 괜찮은 것 같아. 요 자, 그 다음, 텐입니다. 텐. 10, 삭풍. 데미지가 350이 모였는데, 데미지 462%가 됐다. 자, 요정도입니다. 텐은 요정도 수준이다. 자, 그 다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요거는 조금 흥분을 해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미친 해자 가방 그냥 모두 200칸 추가. 요거는 <웃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패치였습니다. 그냥, 업데이트 했는데 들어가보니 가방이 넓어져 있어. 이 가방이 진짜, 여러분, 공감합니까? 가방이 진짜 너무, 가방이 진짜 너무 어지러는 거. 진짜 미치쁘겠어, 가방이 진짜. 제대로 늘려놔도, 600칸으로 내가, 원래도 600칸이었잖아. 600칸으로 늘려놔도. 왜냐면 이런 애들이 갈아버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얘들 키우려면 갈아버릴 수 없으니까. 이게 씨, 완전 이만큼 들어있는데 총이랑 얘들 버릴 수 있어, 내가. 못 버리지. 와 가방이, 방어구 작업도 해야 될거 아니야? 돌아보겠는 거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선택해서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자라, 칸이. 그래서 600칸으로는 진짜 완전 딱 돌아보겠대? 근데 또 업데이트하고 들어가니까 800칸이 됐어. 오. 와우. 루비 추가로 받고 열어준 게 아니라 그냥, <웃음> 공짜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패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추가로 더살수 있게 해주면 내 산다. <웃음> 내가, 예. <Yeah. 웃음> 내 마블님들, 내 살게. 진제 이런, 이런, 내, 내살 테니까, 한, 야, 야, 999칸 정도까지 늘려주면 안 되나. <웃음> 내 산다니까? 정말, 내 이씨 뽑기 한두번 참고 내 살게, 진짜. 와, 그럼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또 잠깐 해봤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정리라 해놓고 사견이 좀 들어갔네요. <웃음>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여덟 번째. 차원 퀘스트 3단계 오픈. 아, 또 여기 사결이 들어갔네? 사 사결. 아씨, 개 어려워, 진짜. 야, 이거 깰수 있냐, 진짜? 나는, 나는 내 손가락이 문제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 나는 못 깨겠어요. 자, 그러나 1단계만, 1단계 1만 해도 15만 골드는 계속 받는 거잖아. 그지 어? 1단계 1만 해도 15만 골고 받으니까 내가 보기에 그냥 이 컨텐츠 나온 게 진짜 무조건 이득인 것 같아요. 이 컨텐츠 진짜 무조건 되기해 매주 최소 150만 골드가 보장이 된다. 그죠? 매주 입장권 10개 받으니까. 와, 요거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3단계 내가 언젠가 내가 니네 작살내러 간다. 근데 내 손가락으로 니를 이길 자신은 없고. <웃음> 스펙으로 나중에 한번 잡으러 갈게. 이런 생각. 어. 더 강해진다면 더 챙길 수 있다는 활로가 열리는 의미고. 사견이 또 사견이 또 들어. 사견이 또 들어갔네. <웃음> 강해지고 싶다. <웃음> 원래, 강해지고 싶어야 돼요.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별로 안 된다면 재미가 없거든? 강해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한 느낌표 한 3개 정도가 되, 되지 않나. 아니다, 오히려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웃음> 아, 강해지고 싶어. 자,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업데이트 핵심 정리를 제가 좀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 개발자 노트에서 한 가지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 한번 빼어 봤습니다. 어, 개발자 노트 세나랩이란 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세나랩. 그건 뭐냐면 유저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업데이트 방향성이다. 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요 이제 캡처해온 부분인데 이게 원문입니다 근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또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세나랩은 개발 진행 중인 콘텐츠들의 일부 기능을 미리 공개해서 계승자님들께 현황을 공유해 드리고 피드백을 들으며 제작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나랩을 통해 개발자 노트의 내용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고 무엇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지를 계승자님들께서 직접 체험해 보면서 개발 진행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통하는 부분이죠 나이 정도 소통은 처음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될 내용을 미리 세나 랩을 통해서 미리 체험해 볼수 있게 하고, 유저들이 써보고, 아, 이 부분 좀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세나 랩에서 보여드리는 콘텐츠 및 시스템들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크게 바뀔 수도 있고, 어, 계승자님들의 피드백에 따라 게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는 소통의 자세입니다. 그죠? 어, 유저분들이 이제 뭐, 아, 요 부분 좀 요랬으면 좋겠다, 요 부분 좀 요랬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고 유저들 반응이 너무 안 좋다 이이 이 컨텐츠 그러면 그러면은 아, 아 그럼 안 할게요 <웃음>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거 게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아 그래요 이게 되게 별로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안 할게 와 이거는 진짜 좋은 자세입니다 저희 개발진은 세나리을를 통해서 계승자님들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 계승자님들의 많은 관심 및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제가 한번 정리를 쫙 해봤고요. 어.